애플망고 우리 집에 선물처럼 와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더 자주 만나자 <목소리> 우리가 아직 애기가 없어가지고 아직 키우는 것도 미숙하고 그러는데 자식처럼 잘 키울 예쁘고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애플망고 예쁘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히 예쁘게 활발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애플망고 음. 사랑해 마음씨 좋고 착한 새엄마 아빠랑 우리 애플망고 걸, 건강하게 잘 지내 음 이망고 아빠한테 바꿨어? 손! 손! 애플! 손! 오 애플 완전 활발해 준대 성격 Cool. 오늘 애플망고 새엄마 아빠가 왔어요. 애플망고도 새엄마 아빠가 엄청 마음에 드는가 봐요. <목소리> <목소리> 자아 주워 와 커피하고 싶냐 그리고 이제 건포수도 보이고 이제 한 마리는 한 마리씩 딱 끌고 산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산책을 음, 많이 하려고 어, 산책 애들 애견한테 산책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 어. 정신건강도 에 좋고 몸에도 좋고 근데... 저 사,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목욕을 아니, 시켜야 되가 아니 목욕 아니 목욕 자주 는필수 목욕은 아니, 며칠에... 아이나 물티슈로 아, 하든가 네. 아니면 하고 목욕은 며칠에 한 번씩 하지? <웃음> 아니 완전히 짠갈래고 짠갈래고 있어 아니 애들이 나한 알아 뭘... 왜 이렇게... 뭘 알아 완전히 이러면서 처음이거든 엄청 나도거든 음. 어, 어... 나갈 때만 입혀야 돼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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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야 애플망고 안녕하자 또와 금방 근데 자몽이 어머어머 아빠가 어, 여행 가기만 하고 인사하네 오늘 네, 오메 네. 아. 애플망고 데리고 가지 아. 아. 마세요 하고 인사하네 아나보다 오케이렇 자몽이 아. 나 우리, 우리 자몽이 아나보다 우리 자몽이 우리 애플망고 데리고 가지 마세요 했어? 금방 또 만나 아빠랑 금방 또 만나? 음. 환자야, 아이고. 예쁜 망고, 금방 또 만나. 응, 그래. 응. 네, 감사합니다.